너무 작아? 우 와. 강이 언니 것도 짱 짱네 그럼. 응? 머리 비석. 비석이네. 뭐야? 뻔했지아 무슨 비석이 거예요? 모르겠어요. <웃음> <웃음> <응. 웃음> <웃음> 엄마 엄마 손 잡아봐. 냠냠냠. 혜리 빨리 컸으면 좋겠어? 혜리는 몇살 되고 싶어? 8살 6살 6살 되고 싶어? 좋겠다 엄마도 6살 되고 싶은데 그렇지? 엄마는 어른이잖아 <웃음> 엄마. 음. 응. 내가 어제 좀 편지 어디 갔어? 응. 내가 어제 좀 편지 어디 갔어? 왜? 응. 띵. 네. 나 봐. 싱가포르. 아베지 응? 아베지아베지 어디 갔어, 쓰레기 넣었잖아. 어서 응. <웃음> 우리 딸이 엄마한테 준걸 엄마가 바렸 했니? 꽁꽁, 꽁꽁 숨겼지? 어디? 응? 베이 <웃음> 너무 못 뿌리는 거 아니야, 대리야? 응? 너무 못 뿌린다. 아니야. 그런 거 아니야. 봐봐 고야 아, 엄마. 한 친구들은 하나씩 하나씩만챙겨 주고 나머지. 지민이 렇게 매는 거. 매는 거 허리에 더 많은 거 먹을 거야 아니면 사자. 아, 그래? <웃음> 어떻게 하지? 아동아아 까까 고양이라네. 보여줘봐 엄마한테 그냥 사자 보여줘봐 사자인데 얘가 얘기를 했대 근데 사자가 더 양이 많아 얘지 그러니까. 양다 많은 거 그러니까 양 많은 거먹는거엄마 이거 봐봐 응. 어. <웃음> <웃음> 또 달라면 줘 먹어도 돼또 달라면 줘나내 폰인 줄 알았어 오은 보지 마라. 기 놓고. 옳지. 어, 떨어졌어? 괜찮아.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음, 옳지 아이고 저런 애이마야 엄마야? 엄마? <웃음> 어, 엄마 <거> 아니... <웃음> 아이고, 아니야 그렇게 뭐, 여기 먹어야지 얼음 게 일단 금방 게 여기 위험하니까 어 카페 어? 다뭐게 내가 뭐 먹긴 해? 응뭐할 이라먹네더 맛있게 먹고더 맛있게 먹네 어떻게 짝대고바짝대고발짝고서 먹... 아이고 이뻐라 이게 <웃음> <그게> 뭐지? <웃음> <너> <웃음> <내로> 눈 감아 <웃음> 눈 감아야돼 아 하고 <웃음> <바짝> 먹어봐 <웃음> 먹어보라고 아, 해눈 감고 눈 감아. 눈 감아. 어? 아, 아, 눈 감아. 눈 감아야 돼. 눈, 감아야 돼. 아, 아니, 아. 아직, 눈꼭 감아. 아해, 눈 감아. 눈 감아. 눈꼭 감아. 눈아눈돼눈 감아. 눈 감아. 눈지아눈아아눈 감아. 눈 감아. 아아눈 감아. 눈 감아. 눈 감아. 어 감아. 눈 감아. 눈 감아. 눈 감아. 눈감 눈 감아 아래 크게 해야지 아 하고 눈 감아야지 아, 눈, 하고 눈 감아 눈. 감아. 눈 감아. <웃음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맛 어때요? 페리 아, 아, 굿 해줘야지 페리 굿 페리 굿해야 돼. 원래 맛있으면 춤췄잖아 <웃음> <응>. <웃음> 이모가 춤춘다 <응>. 또 줘? <웃음> 아! <웃음> 알아서 이제 자동이야 <웃음> 눈 감으면 네네 아름답게 빛을 네 <웃음> 자, 자다 일어나. 너 그러면 까지도못안 돼. 꼬라라 보러 언니들 놀잖아. 엄마 <웃음>